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황청포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게아 이게 바이오가드를 하려면 목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에 돈 모아서 오겠다. 아 저는 못 하겠네요.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뭐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인데 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처럼 나눠서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월 결제 시스템, 분할 결제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 역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많은 부분들을 알아보다가 드디어 적정한 어, 업체와 만나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어, 한번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개월, 24개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대, 3세대, 3.5세대, 4세대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서 어, 만들어지는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대 바이오 가드 어, 여기에는 특허 기술이 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식약처에 신개발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면무흡증 호 치료가 목적인 제품입니다. 그렇게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쩌면 어 구강장치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 사용 목적은 코골이와 수면무흡증 호 개선 및 치료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 2008년도에 개발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게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의료기기의 원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신개발 의료기기 등록이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4세대 바이오가 드는 기존의 특허 플러스 두 개의 또 디자인과 실용신화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어이 구강 내부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트 구성 상품 중에 특이할 만한 게 유지가드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이오가드를 턱을 내민 상태로 쓰면 어, 왠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이가 잘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있거든요 하루 총일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뻐근하다 하는 것처럼 이 턱과 치아도 밤새 그렇게 힘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는 야하게 좋겠죠 그래서 원상태로 빨리 회복시켜 줄수 있는 게 그냥 세트 상품의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개는 내 몸에 완전히 맞춰주는 베개인데요 사람마다 뒤통수나 목이나 등이나 어깨나 다 다른데 거기다가 침대까지 도다 다른데 어떤 규격화된 베개는 나한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딱 맞출 수 있게 맞춰주는 게 기도 확보도 잘될 뿐더러 경추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숙면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베개입니다 또 하나는 코클링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신기한 녀석입니다. 진짜 어, 이소료혈이라는이소료혈을 자극해서 코의 기능을 개선시켜줘서 정말 놀라운 효과들을 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구성으로 묶어놨고요. 그다음에 코로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 숨쉰다 코로로거든요. 어, 비강 확장입니다 이거는 어, 이거를 코 안에다 착겨서 여기가 확장이 되면서 코로 숨쉬는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럴 때 코무리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요. 잘 이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